얼굴에 바르는 앰플은 알겠는데 대체 와이존에 바르는 앰플은 뭐야? 탱탱해지는 건가? 말 그대로 요즘은 여성용품의 시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여성용품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단연 화제죠 제가 와이존 앰플을 써보고 제가 느낀 장단점 그리고 솔직한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제품을 한 달에 나누어서 사용을 해봤고요 싹다 내돈내산입니다 협찬 아니고요 선물 아니고요 뒷광고, 앞광고, 옆광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뷰한 내용은 아... 이 기집에는 요정도로 써봤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뿅. 먼저 이 와이존 앰플 얘기를 시작하려면 질세정제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바로 인클리어가 있는데요 저도 원래 인클리어만 주구장창 쓰다가 호기심에 굴복하고 결국 두 가지 와이존 앰플을 샀습니다 저는 메디온이랑 메디큐브 제품을 골라봤는데요 우선 요즘 이 와이존 앰플도 워낙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요 다행히도 상당히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이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분을 보고 그래도 이두 가지 제품이 좀 저에게 맞겠다 싶어서 골라봤고요 세정기인 잉클리어를 먼저 보시면 전성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락트산, 히알루론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다 정도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형을 보시면 굉장히 수용성 젤 같은 그 중에서도 조금 밀도가 높고 단단한 느낌의 젤입니다 세정기임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점도도 높아서 질내에 삽입을 하면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밖으로 천천히 배출됩니다 월경 잔열도 배출해주고 질내 pH 농도도 약산성으로 가꿔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이 와이존 앰플과는 어떤? 어떻게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두 개의 와이존 앰플에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pH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외에 또 칸디다균 항균 효과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두 제품 모두 묽습니다 확실히 아까 보여드린 잉클리어보다는 흐물흐물하죠 자 그럼 사용 방법은요 잉클리어는 제품 설명을 보시면 질 내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이두 가지 와이존 앰플은요 질 내에 넣어서 사용하세요 라는 말은 광고법상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가 아니거든요 리뷰를 하기 전에 잠깐 배경이야기를 하자면 인클리어는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반면 이 와이존 앰플들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아니란 것이 차이점이죠 근데 요즘 와이존 앰플, 에센스, 이너케어젤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팔던데? 페북 광고 오지게 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요즘 많이들 보시는 제품들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질 네, 넣어서 사용하세요 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혀져 있지 않죠 그냥 필요한 부위에 사용하세요 라고 상당히 모호하게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마사지 젤 아시죠 이러한 대부분의 유명한 젤 제품들도 안에 사용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부위에 도포하세요 바르세요 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뭐 대충 좀 알아 들어라 라는 무언의 합의인 거죠 아니 그럼 의료기기 허가 받으면 되잖아 쫄? 실제로 조금 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돈이 쫄리고요 시간도 조금 쫄립니다 의료기기 허가 받는 게 생각보다 시간과 돈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브랜드나 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는데 야 일단 만들어 그리고 팔아 라는 애매한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요즘 여성용품 시장이라고 할수 있죠 뭐 배경이야기는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 이거 괜찮을까 처음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면서 써봤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지금부터 제가 느낀 개인적인 장단점 그리고 사용감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설명서대로 저도 필요한 부위에 사용을 해줬고요 포장이나 사용방식 등등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만들고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묽어서 그런지 사용을 해주면 잉클리어보다는 제품이 빨리 배출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쓰면서 다르다고 느꼈던 건 질세정기인 잉클리어는 거의 4시간 정도 걸쳐 꿀렁꿀렁한 느낌? 조금 더 밀도 있게 배출된다는 느낌이라면 이두 브랜드의 앰플은 굉장히 묽고 연한 액체가 빠르지만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용 시에는 모두 팬티라이너를 착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 브랜드를 살짝 비교하자면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메디큐브 제품은 살짝 또 꽃향, 허브향 같은 게 낫고 메디온 제품의 경우 진짜 수용성 젤처럼 거의 아무 냄새가 안 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살짝 시큼한 산성의 냄새? 그것도 가까이서 예민하게 맡아야 나는 거지 그냥 무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성분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고 메디큐브는 하나당 용량이 1.9g 메디온 제품은 1.8g입니다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달 동안 한 통씩 써보면서 장점은 뭐가 있었나? 우선 저는 처음에 칸디다균 황균 어쩌고 하는거 보고 얘네... 구라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 담당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를 봤을 때이 광고 비주얼부터 조금 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질염 예방을 항상 강조를 해왔지만 저부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Y존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응 질염. 잠을 못 잔다. 응 질염. 면역력이 떨어진다. 응 질염. 근데 제가 Y존 유산균을 안 먹냐? 먹어요. 징을 제대로 안하냐 잘해요 퐁풍 잘되는 속옷도 입고 별 지랄 똥꼬쇼를 다 한단 말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얘가 주인이라니까 뿅 제가 한때는 정말 카네스텐이 짱신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앰플을 쓰고 나서부터는 생기려다가 안 생겨요 특히 이게 조금 분비물 색이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어? 지금 상태 좀별론가할때 하나 정도씩 써주면 하루쯤 지나면 뭔가 괜찮아져 분비물도 투명해지고 향기도 좋아지고 그 미묘한 찝찝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써야지! 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한 하나씩 하나씩 쓰다 보니까 한 통을 다 쓰게 된거죠 전 먹는 유산균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효과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이 앰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쓴 것보단 좋은데?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럼 이둘 중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 정말 솔직히 전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불편한 걸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메디큐브 제품이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불만이에요 포장이랑 제품 꺼낼 때 지금 보시면 메디온 제품은 뜯은 표시 있는 곳을 뜯으면 손잡이 부터 나오죠 근데 메디큐브 제품은 뜯으면 끝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배출구 꼭다리 부분을 잡고 당겨서 다시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생각없이 꺼내다 보면 배출구 쪽에 손가락이 닿을 수도 있고 이 마개가 저는 당기다가 벗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기가 상당히 난감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굳이 불편한 점을 꼽자면 이 메디큐브의 포장 포장이 조금 불만이었다 어, 만약에 난 여전히 불안해 좀 안전한 걸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질세정기로 나온 인클리어 제품이 있어요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질세정기 제품을 쓰시게 되면 기본적인 질세정이나 pH 밸런스 유지에는 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앰플들을 쓰면서 뭐 딱히 불편하거나 안 좋다라고 느꼈던 점이 없었고 오히려 안쓸 때보다는 좋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써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일단 초기에는 저녁보다는 낮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오전이나 낮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사용을 하시면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빨리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 초기기 이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어 이거 좀 별론가 괜찮은가 뭐 일단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 또한 가지는 사용 전후의 상태가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사용감을 조금 더 빨리 캐치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초기 판단을 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만약에 사용 해보실 거라면 낮에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팬티라이너는 꼭 착용해주시고요. y 존 앰플을 오늘 소개를 해봤는데 꼭 y 존 앰플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질세정기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뭐 지세정기는 찝찝할 때 그리고 특히 잠자리를 가졌을 때 외부에 노출이 된그 pH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목적에 잘만 사용을 하시면 여성 건강을 케어하는 데 좋은 제품이기도 해요 요즘 이 y 존 앰플들이 나오면서 여성용품 시장이 다시 한번 핫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이미 아름아름 리뷰를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성용품 혹은 성인 용품이 나왔을 때이 리뷰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신념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먼저 써보고 그걸 사람들에게 공유하는게 저는 커뮤니티의 집단지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저처럼 좋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싫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접해보는게 소비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무조건 따라 사시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누가 별로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좀 다양한 리뷰를 많이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어? 난 이미 써봤는데? 써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댓글에 제품을 직접 써보고 난 이랬다, 뭐 이런 게 좋았다, 별로였다 라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많이 많이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따봉 따따봉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